원래 친구 하면 안 돼요? <목소리> <목소리> 앞이 나을까요? 뒤에 나을까요? 음. 앞에 탭니다, 뒤 앞에 태워주세요. 앞에요? 네. 밟는 것보다는 그 뒤에서 찍는 게안 나겠어요? 괜찮아요. 밟아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힘든 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 힘든 게 나오는 게 좋구나. 네. 알았어, 오케이. 수, 아, 어, 레토돈돈. 안녕하세요. 수아 수성 오어레토돈돈 안녕하세요. 에 진짜 레토돈이에요? 에 진짜요? 정말요아 응? 생각 안 했어. 너 깜짝이 왔어. 응? 아나 보고 싶어서. You're my girlfriend. 나 많이 보고 싶지 마세요. 응? 수성 오해배 맞아요 친구랑. 그래 I'm 여기 친구랑 같이. 응? 아까 친구. <웃음> 원래 친구 하면 안 돼요. 프렌드 없어요. Uh. <웃음> <웃음> 광국 대구. 대구시 아광구 맞아요. No. 한국 전통문화재 홈. We gonna w 오 oh, 우리 티서 로니가. 오케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목소리> 마스터 마스터. 오, 옷, 아, 네. 어, 예쁘거예요 량량 오, 예쁘다. 와, 이거 <목소리> 예쁘다. 레드도 예쁘다. 어, 레드, 음, 음, 음, 음, 레드. 음. 드 핑크도 음, 예쁘다. 음, 음, 핑크도 음, 예쁘다. 음. 음. 아, 예쁘다. 핑크. 핑크. 와. 좋았습니다. 예쁘다. 와 이거 예쁘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Push up. 네 알겠습니다. 아 미안해. 저는 미션 받았어요. 이제 t 푸 r 업 push up 할 거예요. 네 빨리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전통차 마셔본 적있으니까 이렇게 첫 네, 체험입니까? 전통차 이거 두 번째예요. 음. 저한테도 되고. <웃음> 네. <웃음> 자 이런 상태에서 네. 먼저 차를 우리겠다는 네. 인사로 네. 시, 신호를 보냅니다. 네. 차상 끝을 보고 시선은. 물이 넣을 정도로 따릅니다. 그럼 불어서 보시면 겠습니다 지금은 첫전 세전에 물을 똑같이 스반 정도 넣습니다. 스 세전에 물이 넣고. 물줄기로 이때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로천다히 다섯, 다다가다 3분의 1, 반반 네. 다릅니다. 네. 네. 3분의 1두 네. 어, 번째 잔, 3분의 1세 어, 번째 잔, 3분의 1까지 채운니다 음. 아, 어떻습니까? 맛있어. 맛 아, 네. 네. 지금 오늘 우린 차는 우리 녹차예요 네. 녹차. 네. 다리 다리 리는 네. 네. 어. <웃음> <웃음> 아. 파요소 네. 네. 아, 파요잘지 Can you stand up? <웃음> 아, 아파요. 은 한국의 다리를 무시하지 마라. 와. so fun. 이순신 장군님 어, 이순신. 아, 이순신. 이순신, 이순신 장군님. 장군님. 네. 아. 워리 r r i o r 이두분도장군이에요아이송신 그리고 투사준 음. 여기가 모명제예요 어, 여기, 요 이게 모명제. m 어, o 모명 a n m o 는 혹시 템포예요? i a 여기 o 다 제실은 그분을 아, 기리면서 네. 제사를 지내는 네. 집이라서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모명두사중 장군의 네. 제시들 뜻하는 것으로서 두사중 장군을 여기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제를 지냅니다. 아, 방금 전에 여기 네. 이렇게 보셨는데 이제 네. 여기 시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기둥에 있어서 주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보면 은 봉정 두복약 충무공 이순신 증시 복약한테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음, 네. 글을 써줬다 소리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은 북거 동감고 북으로 가면서 음, 서로 고통을 음, 나누었고 네. 동네 공사생 동으로 오면서 서로 생사를 나누고. 음, 음. 성남타야월 이거는 음. 이죠 도성의 음. 남쪽 멀리 떨어진 음. 예. 밤중에 음. 예. 금일 일배정 음. 오늘 한잔술로 정을 나눕시다 아, 이런 뜻이고요 동작 코리아 넘버원 넘버 네. 장군이 이순신 아. 장군이에요 코리아 넘버원 <웃음> 네. 장군, <웃음> 넘버 원 장군. 그 장군의 <웃음> 동료가 조사충 <대사춘> 장군이고. <웃음> What are you gonna do to me? <웃음> 넌 숙청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숙청이야. <웃음> <웃음> 시즌 일 유리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갱생 유리로 다시 뵙겠습니다. 없다. 아! 와 아까 다리 죽었어. 근데 그거 진짜 진짜 괜찮은데. The tea is r e a 아 y good, green tea. I like it. 좋았어. 홈페이지에는 다리 체험 5천 원으로 나오던데 무료로 바뀌었나요? 한복 하면서 다리 하는 게 5천 원이에요. 남자 할수 있어요? 남자 할수 있어. 어, guys can do it too. Yeah, 여러분, you guys can c o m Say my name and you'll get for free. 내구 성위 관문 용남 제일관. Oh, there's two two men standing in front of the gates. What? A... See, they just stand there. Is they're not fake? They're real, right? Oh, are they real? i 진 s a 인가 a 형아 인형이에요 A 진 사람 아니에 i n here? h i s a a e r i n a l e m a z i n g 어 h you're n o 인 a 하 o l l Please, please, please. p l e a 이거 p l e a s a l o t h h a l l o o t i I know you want to hold my hand. t r e l e a s u release your h a n d Why do they stand like this? 대구를 침략 성공한 홍콩인 여기 대구 어 한여로 오. 어. 아? 6시까지네 네? 18시, 6시까지? 네? 지금은 5시잖아요 왜 다쳤지? 야야 유리 온다, 일이 잠뻔 <웃음> 가자 여행인데 마무리 모돌 나이스 At night, maybe. Oh, you can go. Oh, we can go here. You hear, I'm sorry. Bali, Bali, Bali. Oh, 이 a m a s n i s h i 이 u Namas. Yeah, I cannot s e n Hong Kong. <laughs> Don't go. Let's go. Hang on. Ah, t e I g e s t a s o for me, not for me, not for me. No, not for you, for Kung. Holy. Not that. 이거는 아니, 야 우리 대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대구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한, 한곡 불러 드릴게요. 난...